너리어 뭐야? 우와! 좋다! 와 되게 예쁘다 뭔가 세팅이 네... 어, 오케이. 오늘 들 o 하나 가 관리를 하는데도 오늘 됐 맞아요? 오케이. 렇게 말하는 거 어, 맞아. 뭐, 앉았을 때이게니까와 너무 좋다. 들은이어 오, 케이 This song is alive It's filling all the empty Eternity within these walls Within your precious heart 와, 와. 감동적이야. 제가 만든 달력입니다. 다른 이쁘와 음. 맛있다 맛있어 음. 음. 진짜 맛있어 음. 꿀리 달라져 있어. 맛있어 맛있어 빈티지 와. 빈티지 밀리터리 <웃음> 와. 와 가봅니다 예뻐 네. 그지 어? 머리 조심하.. 음.. 나눠서 앉아야될데요? 안녕요 우와, 새똥 맞은 좀 누리, 좀 누리 엄마. 와요, 누리. <웃음> <웃음> 아, 이 물티슈가 좋네. 누나 물티 아, 물티슈. 몇똥 맞은 거고? 아, 진짜. 마지막 마무리 한 번씩 할게요. 비벼서 봐 <한> <웃음> <웃음> <웃음> 이 중에 팔 운동하고 있는 남편 이제 약간 다리 힘이 없어 아, 아, 귀여워 아, 예뻐 너 어, 귀엽다 진짜 귀여귀여아 귀여워 멋 아, 귀여워. 이아 오른쪽에 있으니까 차폭이 또 약간 감이 어 왼쪽에 너무 붙은 것 같다. 사진 찍고 나니 여덟 명. 어 이거는 이거랑 음. 아, 고소해. 아. 어, 그런 맛, 그런 맛. 밥이 진짜 응. 맛있어. 밥이 너무 맛있어. 응. 진짜? 응. 그래, 역시 후시캐리다이 <웃음> 아, <이랬네>. 맛있어. <웃음> 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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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決して牧師じゃないからと考え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が。クリスチャンとして。本当にキリストを信じる。 하하. <목소리도> 음. <웃음> 어 <목소리도> Please insert. 오케이. p l e a 고 따라라라따. 음. 괜찮은데? 들어오십시오. 화장실 깔끔? 너무 작은데 그러네. 아있어나있어 아, 응. 아, <웃음> <귀여워>. 맛있어. 맛이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맛있 음! 내가 음! 음. 질렸는데 하나는 억지로라도 먹어야겠다. 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질렀게몇개질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 당이 올라가도못 먹겠더라고. 재가산 n e u t 터 아 그래요? 어야 돼. 음, 맛있다. 음, 맛있어요. 고 음, 바보 코트를 입었습니다 잘안 보이지만 이제 오늘 마지막 날 보내고 갑니다 아아가아아이 아유, 뭐지? 지카아아프가 아, 다는가? 어, 여기 몇카 아, 있어요 이건, 아프리 많이 먹는데 아, 아프리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大丈夫ですか? 大丈夫じゃない じゃない? じゃないルルビー痛い痛い痛い痛いです 아,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다. 이거 기분 좋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너무 신나이지 이거 아니지? 이거 왜 물고 왔어? 반가워서 물고 왔어? 반가워서 가지고 왔어? 어, 빛나 우리 이제 집에 갈까? 집에 간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 좋어